문함 누구지? 문함님 반가워요 액션으로 만들어두세요 액션이 뭐예요 액션 텍스트 설정을 액션으로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창에서 액션을 하라고요 알트 F고 단축키 기억해놔야지 네 오른쪽에 액션이 떴어요 새로 만들어요 기능키 텍스트 하나 골라서 이걸 기록을 하심, 하면 되나요? 액션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기록 누르고 녹화 시작하고 사이즈 행간 변경하고 녹화 종료 아예 알겠습니다 기록 누르고 이 텍스트에서 사이즈 행간을 바로 하고 녹화를 종료할 이 액션에 포함된 모든 대화상자 상태가 전환됩니다 이 작업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클릭하면은 네 기록에 선택이 있으면 그걸 지워야 돼요. 더보기에서. 이 위에 창은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기록이 되었는데 이걸 눌렀어요. 누르고 재생. 네. 플레이. 기록. 제가 그럼 만약에 크기를 작게 하고 생간도 뭐 저거 다시 재생시키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죠 플레이 누르면은 오! 이 목표된 크기로 바뀌어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텍스트까지 <웃음> 아 텍스트까지 재생돼 버렸는데요 잠깐만요 저 이거 터지 텍스트 네네네 <웃음> 아저 새로운 기능이어가지고 음, 이런 게 있군요 새 액션 만들고 설정 기본 액션이 기 되어있고 이걸로 기록할게요 기능 기억? 편한 대로 단축키를 지정하세요 아무것도 설정이 안되어있어서 F2로 할게요 네, 기록 눌렀어요 기록 눌러져 있어서 저 빨간 원이 생겼고요 네모 눌러서 녹화 종료하세요 텍스트 하나 선택해보세요 이 창에서 녹화를 누릅니다 문자창에서 문자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세요 액션 들어와서 네모 눌러서 녹화 종료하세요 음, 텍스트, 그럼 안 되어 있는 이거를 선택하고, 그, 단축키, F, F2라 그랬죠? 누르면은, 오! 와 <웃음> 오, 감사합니다. 와,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아, 단축키를 지정한다. 오, 감사합니다. 아, 반복 작업할 일 있으면은, 어, 진짜 유용하겠네요. 와, 꿀팁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특정 레이어 선택이 액션에 포함이 되면, 어, 주의점, 일리어 이름이 있어야 돼요. 어, 그런 점이 있었군요. 어, 꿀팁, 감사합니다. 액션에서 삭제를 하거나, 녹화할 때, 녹화하지 않기. 네 <목소리나> 맞아요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